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면 달려가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 같은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아, 자기는 썸이다. 그래서 뭔가 잘될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 근데 정작 여자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는 보통 어장관리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장관리하는 여성분들은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거든요. 하나는 아, 적극적이고 되게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장관리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그런 여자일 거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혹은 좀 수줍음이 많은 그런 여성분이에요. 사실 무서운 경우는 두 번째 경우거든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어장관리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남자들이 어장관리를 당하는 이유와 어, 그런 어장관리를 당하는 남자들의 타입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남자들은 근자감에서 오는 착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 내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어장관리를 당하기가 쉬워요 주변에 마음에든 여성분이 생겼어요 그럼 남성분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죠 밥도 사주고 어, 커피도 함께 마시고 어, 영화 볼래? 영화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 자기가 의도하거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오늘 했던 일들, 그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막설레발을 쳐요. 어, 나 학교 후배 중에 괜찮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아잘될것 같아. 우리 회사 직원인데 어, 나하고 커피도 마시고 어, 영화도 보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썸타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기는 썸이 시작된 거야. 여기에 한술더 떠서 이런 말을 들은 남자의 친구들은 다 필요 없어요. 예뻐 몇 살이야? 이런 것만 궁금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쁘면 사귀고 나이가 젊으면 사귀고 마음에 들면 사겨라라는 거죠. 여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아니 상대방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예쁘면 사귀고 나이가 괜찮으면 사귀고 남자가 이결정권을다 갖고 있고 그 친구들도 야 예쁘니까 사겨어라안 예쁘면 사귀지 마. 이거를 지금 자기네끼리 지금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점 아시겠어요? 어장관리를 당하는 남자들은 근자감이 상당해서 일단 어장관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친구들도 그거에 동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장관리를 당하는 쪽으로 부추기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고 에이 그냥 동생이야 하면서 좋아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든 친구는 또 거기다가 야 처음에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여보 당신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서 서로 좋아 죽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이미 결혼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이런 장면을 여자 옆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어 학교 선배나 후배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라도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밥을 같이 먹으면 이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화를 봤잖아요?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 어른들이 손을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럴 정도로 순수한데 요즘은 밥만 같이 먹어도 결혼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오빠 나 커피 사줘요 선배 나 커피 사줘요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이런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할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여성분이 어떤 관리를 한건 아니지만 어, 남자가 설레발을 쳐서 혼자 난 물고기야 난 너의 어장에 들어가겠어 하고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어장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조금 전의 경우는 남자들이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장 관리를 당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니까 어장이 주인도 없는데 혼자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는 스타일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이제 실제로 어장 관리인이 존재해요 를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되겠죠 남자들은 자기가 제법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꽤 높은 점수를 줘요 좀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죠 저 여자라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좀 잘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근자감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 솔직히 처음부터 예견돼 있던 거예요 상대 여자의 밸류가 자기보다 높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남자가 선물 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것도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혼자 좀 착각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너무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음,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나 어장관리나 한 거야. 그 여자 그런 여자야. 이렇게 그 여자를 속물 취급하는 그런 어장관리 당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어장관리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지금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늦은 시간에 카톡도 좀 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뭔가 좀 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분명히 여지를 준건 확실하죠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여지를 줬어요 여지를 줬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와 지금 내가 뭔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어장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믿고 싶지 않아 하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남자가 볼 때는 지금 썸의 단계에서 살짝 연인으로 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고백을 하죠. 나하고 사귈래? 나너 좋아해.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때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남자는 내가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대부분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들은 남자가 이렇게 프로포즈나 사귀자는 고백을 해왔을 때 일단은 튕겨냅니다. 아, 아직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아,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혹은 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튕겨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아니, 당연히 지금 싫다고 안 했잖아요 싫다고 안 했고 음, 저 여자가 시간을 달라고 한 거고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한 거고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 당연히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저 여자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줄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대답을 해줄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기다림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거는 어장관리가 아니라 연인으로 발전되는 단계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이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 이후에 남자가 기다렸는데 여자가 별 반응이 없어요 사실 어장관리 당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나너 좋아 나랑 사귀자 라는 답을 줬을 때 상대방도 상대 여자가 나와 같은 마음 혹은 나한테 좀 관심이 있어 그런 경우라면 그 다음날이든 언제까지든 뭔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으로 답을 줘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준단 말이죠 근데 어장관리를 당하는 구분점이 저 여자 답이 없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는 아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나한테 답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구분을 해줘야 사실 남자가 살수 있거든요. 어장관리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유부단합니다 어, 미안해. 잘 모르겠어 오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여기서 어장관리 안 당할 분은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음, 그래. 네 의견 존중할게. 난 다른 사람 찾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방향을 딱 정해서 가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해해요. 어, 내가 너한테 부담 줘서 미안하다. 어, 너 마음 편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자기 입장보다 여전히 그 여자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요. 착하죠. 착하니까 어장관리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가 좀 활달해서 적극적인 여자예요. 성격도 좋고 그런데 내가 사귀자고 하거나 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충격해요. 거절도 해요. 아 오빠하고 그런 사이 아니지. 아 그러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상처 받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사귀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이 잘안 되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저 사람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이성으로 응 여기서 그만하자 쟨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들 중에 그래서 당분간은 연락을 안 해요 당분간은 서로 만날 일도 없고 당분간은 서로 좀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 잊을만하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잊혀질 때쯤 됐을 때 여자가 연락을 또 해와요 자기가 그 남자를 필요로 할때 다시 연락을 해온단 말이죠 나 배고프다 뭐 영화 보고 싶다 나좀 속상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남자를 다시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동안의 상황들을 봤을 때아이 여자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머릿속으로 판단해도 실제로 그 여자가 문자를 해오거나 먼저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축파가 던져져요 마음이 막 뒤숭숭해지고 잘 결제가 안 돼요 혹시 저 사람의 신경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가거든요 어장 관리하는 여자들은요 저 남자하고 언젠가는 좀잘돼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냐 전 남자가 돈을 대주잖아요 내가 심심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험같이 그렇게 만나는 거지 저 사람하고 정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착각을 빨리 안 하셔야 돼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요 자기하고 어느 정도 레벨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과 연애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장 관리 당하는 분들은 여자는 레벨이 이 정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볼 때는 이 남자가 지금 자기 수준에 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내가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여자분은요, 여기는 남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시작부터 난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장관리 당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스킬이 좋아요. 어장관리가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은 요 주변에 남자가 정말 많아요. 자, 여자가 지금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 불을 환하게 팍 켰어요. 그러면 곧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러방들이 막 몰려들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불라방 중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SNS에 여자가 나 외로워. 마음이 설레이고 두근거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뭐 이런 인사말들을 막 남겨놔요. 사실은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는 그런 멘트거든요. 근데 그불라방들은 지금 자기한테 그 말하는 줄 알아요. 저 멘트의 대상이 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여자들은 그런 스킬을 쓰는 거고 그 스킬에 지금 낚여드는 거거든요. 그런 줄 알아도 또 막상 마주치잖아요. 둘이 마주하고 있으면 이 여자분은 지금 불나방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카톡이 온다든가 쉴새 없이 문자를 한다든가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여러 상황들이 계속 내 앞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 여자 안되겠다. 나이 여자하고 사귀면 안되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누구야? 어 아는 오빠야. 그냥 아는 오빠야. 어, 교회 오빠야. 어, 학교 다닐 때 선배야. 어, 학교 다닐 때 후배야. 어,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야.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나 컴퓨터 문제 생겼을 때 고쳐줬던 그런 오빠인데 되게 친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야. 들어보면 별거 아닌 사람 같잖아요. 나한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음, 별거 아니야. 나, 나한테 지금 변명을 하는 거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보다는 나한테 지금 마음이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 여자분은요. 그 남자들 만나서 당신한테, 당신한테 했던 그런 말들을 똑같이 해요 어그 오빠 그냥 나좋아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오빠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러방들이 다 자기 착각으로 지금 이 가로등의 불빛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사실 어장관리를 당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일단 자기를 너무 과시해요내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끌려가시잖아요. 거기서 냉정하게 끊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상대를 욕하죠. 그래서 어장관리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자기가 냉정히 못 자르는 이유가 언젠가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미련이 있어서 자꾸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요 정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신경 변화가 일어날 만한 그런 엄청난 파격적인 그 충격이 있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 자기 어떤 기준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희박한 가능성 조금이라도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이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안 된다 그래도 잘안 되면요 작전을 바꾸세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어장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을 관리하는 어장관리인이 여자예요 그 어장관리인이 물고기 밥을 주러 옵니다 그러면 수백 마리 물고기가 막 몰려들겠죠. 밥 달라고.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뿌려요. 누가 먹는지. 내가 던지는 이 밥이 어떤 물고기가 먹는지 모르지만 그냥 뿌려주죠. 그리고 나한테 이 한뭉탱이 물고기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거기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내가 99번째 물고기인지 1200번째 물고기인지 여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주인이 물고기 밥 주러 왔을 때 다른 물고기처럼 막 난리치고 좋아하지 말고요 주인 손을 확 물어버리세요 아니면 애들 막 몰려서 밥 달라고 뭉쳐있을 때저 멀리 혼자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배회하세요 밥안 먹고 곧 죽을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주인이 관심을 가져요 어 요놈 봐라 나 물었네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무세요 그러면 저놈은 나 무는 놈이야 라고 기억은 할거 아니에요 저놈은 저 멀리 떨어져서 뭔가 배회하니까 관심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남들과 차별화가 돼야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어필을 할수 있지 어장에 물고기들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몰려서 나도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라고 막 그러면 결국에 결국에 한때거지로 한때거지로 다 팔려가요. 그리고 새로운 물고기 다시 받겠죠.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전략을 바꾸시든가 그거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할수 있다면 딱 자르시든가 어장관리당하는 분들은 어장관리하는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어장은요 물고기들 여러 마리가 모여 있어야 어장이에요. 물고기가 없으면 어장관리인도 없죠. 그러니까 어장관리인이 존재하게끔 모여들지 마시라고요. 모였다가 모였다 가라도 어 이거 어장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도망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비난할 만 충분한 자격이 있으려면요. 적어도 그 비난받을 여자라는 걸 구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달려들지 말아야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